아무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린 별림이 수놓은 길을 걸어가는 존재니까 제빼 왔구나! 안녕, 구원자!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자고 한건 아니고, 아유, 나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. 작은 별님들이 널 보고 싶어 해, 그러니까, 별님들한테 인사해줘 <웃음> <웃음> 엉뚱한 구석이 있네 당장 인사하라는 뜻은 아니었는걸! 잠깐, 눈좀 감아볼래? 응? 이제 눈 떠도 돼! 당황한 건 알겠는데, 진정해! 호들갑스럽게 굴면 작은 별님들이 놀란다고! 은 별님들이 보고 싶어한 구원자야. 구원자, 작은 별님들께 인사해. <웃음> 인사해줘서 고마워. 아직 어리둥절한가 보구나. 처음 와보는 곳이라 많이 낯설지. 여긴 내가 별림들과 대화하는 곳이야 큰 별림, 작은 별림들이 정해둔 운명을 보고 들을 수 있어 원자가 보기에도 멋지지 이게 다 별님들이 날 사랑해서 그런 거야 별님들의 목소리는 별의 아이만 들을 수있 그러고 보니 별님들이 부른 이유 내가 아직 설명 안 해줬지 <웃음> 어,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작은 별님들이 네가 내게 특별... 아니, 중요한 사람이 될 거래. 미리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어. 그렇지, 별린데. 바쁘니까 우리 미만 돌아가자. 으, 왜 이런 일을 시킨 거야? 별님들 쑥스럽잖아. 아 어, 잠깐 이럴 때가 아니지. 혼자. 저기 있잖아. 오늘 별님들을 만났다는 건 비밀로 해 줄래? 다른 정령들은 내가 별님과 진짜로 대화한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. <웃음> 어, 어, 밤이 늦었어. 안녕, 잘가!